아 너무 가까이 태어나는데 저런 것들이 어 드디어 나가. 잘했다. 아어어어어 반응 좋았다. 야 이거 내가 <웃음> 야 내가 스폰 포인트를 만들어야겠다. 이거 안 되겠다. 위험하다. <웃음> 바로 음. <웃음> 진짜 무서웠다. 우리 같이 스샷 찍자. 거위네 밥상. 단체 영정사진 <웃음> 이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한다 <웃음> 자 <웃음> 오늘은 여러분 진격의 거인 컨텐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저렇게 지금 거인들에게 이 세상이 먹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진격의 거인 컨텐츠 한 적이 있는데 목표는 뭐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타이탄 킬이라고 이제 몇명 죽었나 포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거의는 풀이랑 모래 위에서만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벽 속에 있는 그 안전한 마을 짓기 약간 요런 거를 목표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드코어 입니다 여러분 체력바 음 보이시죠? 예, 물론 한번 죽으면 다음 생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막동사는 몇번 기회는 드릴게요 아시겠죠? 오케이. 네,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이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일단은 요거 데이터백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은 소가죽을 가운데 두고 종이를 두르면은 매뉴얼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조합법도 다 나오니까 우리 한번 같이 조사병단으로 거듭나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시작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쪽에서 같이 사는 거 어때요 우리 오쌰 oh 앞에 있는데? 어, 마을 어디? 마을 좌표 좀 찍어봐 마이너스 300에 2 5왜왜왜왜 <목소리> 왼쪽 대선으로 달려 오케 도망쳐 좌우 살피면서 가 아니야 야아 뒤에, 뒤에 따라온다 저 앞에 마을이야 왼쪽으로 가 마을이야 왼쪽 마을이야? 아 저기저기 얼음 푸시 보인다 빗소리 머리 보여으 <웃음> 저기 얘들아 나 아마 거인도 있는데? 나인거같 마을에 같습니다. 거인이 있는데? 생평가 그래 사람 있는 곳에 거인이 있을 게, 있기 마련 <웃음> 나 어떡해? 빗소라 아... 내 뒤에 거인이 <웃음> 오오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나나나 <웃음> 흔들려 나 흔들려 땅이 흔들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물로 들어갈까? 거인은 물에 못 들어오지 않나? 물로 들어갈까? <웃음> 물로 들어갈까? <웃음> 물로 들어갈까? <웃음> 잘 들어올 텐데. 너 아, 어, 그런 설정 못 봤어. 아, 그건 땅굴구나 다른 뭐랑 착각했어. 물에 잘 들어와. 물에 잘 들어와. 나 그럼 야, 땅굴로 신... 가. 땅굴로, 땅굴로, 땅굴로, 땅굴로 가. 미안, 킹덤이랑 착각렸어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? 조사 병장들은 <웃음> 나갈 때 말을 타고 다녀요그데 <웃음> 마침 여기 말이 있네요. 야나물 속에서 숨쉬고 있어. 살았어. 살았어? <웃음> <웃음> 여기 마그마 블럭이 있었어. <웃음> 드디어 나도 마을로 가면 돼? 마을로 와. 여기 마을에 오면 모든 게다 없어. 아이씨... <웃음> 아무것도 없어, 여기. 아, 여기 이게... 누가 이걸 만들어놨네. 아, 이제 좀... 안전한 기분이야. 당분간 괜찮겠는걸? 어? <웃음> 살기 너무 좋은... 한적한 시골 마을 같아. <웃음> 맞아. 이곳은 조금 조용한걸? 왜... 아니? 플래그를 잡고 세우는 거야? 나 그럼 그쪽으로 못 가. <웃음> 아니야. 이곳은 매우 조용한걸? 마치 한 마리의 거인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. 여기 안전해, 연비야. 가지 않는 게 좋은 건가? <웃음> 이봐, 캐빈 <케빈> 단장! 어어어 <웃음> 어, 어, 자네는 어부장 그래. 어어 그게 아니라 제가 저기서 소랑 찾아왔어요. 죽순 어아어어요 죽순? 뭐야 이거? 사탕수수! <웃음> 죽순이라길래 갑자기 어? 대나무 <웃음> 죽순이 필요했나? <웃음> 재료에? <웃음> 대나무 죽순이 좀 몸에 좋긴하지? 어 뭐야? 아책 만들어 온 거야? 근데 이거 책어떻어 어떻게 쓰는 거야? 책은 읽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? 어 있다! <웃음> 내려가야겠는데? 왜왜? <웃음> 왜? 이게 책을 봤는데요 음. 아이템을 주길래 난또 이게 좋은 건줄 알았지 제작법 주잖아 줘봐 맞아 제작법을 줘아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거 알지 그러면 철켜야 돼 일단 우리 맞아 철켜야 돼어어 어, 우리 철켜야 캐... 어이 좀비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야 벌써 일곱 명 죽었는데요 제 <웃음> <웃음> 기회 있을 때 다음번에 무덤 만들어 줄 테니까 각자 왜 죽었는지 사연이나 좀 써보죠 채팅으로. <웃음> 좀비가 달리기보다 빨랐어요 <웃음> 이게 철두 개를 세로로 세 개를 쌓으면은 칼날 같은 거 만들어지고 맞지, 맞지. 그 다음에 그거를 손잡이랑 결합시키는 그런 식이었는데 맞아 손잡이 조합법이 어떻게 되더라? 왜날 보지? <웃음> <웃음> 책을 당신이 고 있으니까 아 그래? 그거 줘봐 각.. 각자 좀 만들지 한번 줘봐, 책을 아까 줄때 만들던가 크래프팅 <웃음> 가스 트리거 아, 소가죽 하나에다가 철괴 하나, 어차피 철이야 철을 엄청 캐야되네 만들기 쉽네, 그래도 재료는 별거 아니야 모르는데 철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어. 한국에 드게 아니잖아 나 지금 철 엄청 캐고 있어, 그래서 몇개 캤어? 근데 너 목소리에서 어 나는 철안 켜고 니네들 거 먹을 거야라는 <웃음> <웃음>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켜고 있는데 들어보 나랑 비슷하면은 합치고 내가 더 많이 켰으면은 그냥 혼자 살랬지 와 일어나 <웃음> 저러나 양아치는 넌데 다 사라난 게서 어쩔 수 없었어 <웃음> 이 녀석 치쿠쇼 <웃음>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 혼자만을 생각하다니 역시 어 마이너스 십육인데 나다이아는 어디서 발견돼 <웃음> 엄청 큰 동굴이다 여기 물이야 나도... 지금? 왜 그렇게 들어? 아, 물 옆에 떨어져가지고 하필 <웃음> 떨어져도 바로 옆에 떨어져가지고 씨. 다이아가 여기 그냥 대놓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숨 쉬면서 야겠구만어 진짜? 다이아몬드 캤다! 응 음, 다이아몬드 캤스 이렇게 캤 근데 두 개뿐이야 이걸로는 진짜? 한참 부족해 두개 밖에 못겠어 진짜? 음. <웃음> 뭐지? 저 말투는? 쟤 아. 케빈님 다이아 많이 모으면 케빈님 뒷목 제가칠것같아 <웃음> 무슨 소리야! 우리는 팀이잖아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말투 하나로 사람을 무섭게 만들지 쟤는? 저것도 능력이 <웃음> 투디 너의 말투는 없잖아. 하나도 믿겨지지 않아 <웃음> 아니 가짜 의심이야. 가짜 의심은 뭐야 또. <웃음> 지금 마그마 블록 하나 가지고 지금 다니면서 다이아캐야 돼 나는. 잘하고 있어. 소리는 어디야? 그는 지금 화장실. 아, 화장실 간다 그랬는데.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, <화장실. 웃음> 진짜 화장실. 진짜 화장실 진짜 화장실. 그래서 그러지 마. 찾지만 글을 글을 찾으면 절대 안 돼. 지금은 아니야. 좀더 때를 기다려.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은. 민첩해 버려. 거인보다 더 중요한. 어허. <웃음> 그 이상 말하지 마. 왜 이렇게 더럽게 가지? <웃음> 아이들은 똥 얘기를 좋아하지. <웃음> 아 그래서 말인데 똥 싸고 자랐습니다. 아니. <웃음> 와 짜증나. 너 녀석 거인보다 중요한 일을 아주 잘 치르고 갔구만. 아나 진짜 방송하다가 최대 인생의 고비였어. <웃음> 그 정도였어? 그 정도였어? 진짜 아이 참을 수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배에서 고로아 <웃음> 근데 아, 되게 웃 아니 묘사하지 말라고. 씨. <웃음> 조용히 하라고 그냥. 아이들은 똥 얘기를. <웃음> 맞아. 더럽지만 더러울. 재밌는 건 어쩔 수 없어. 안 재밌어 아 미안 안재밌다는데 사과할게 그건 너가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야 <웃음> 맞아 어른이라서 그래 늙어서 그래 나이를 먹었어 그래. <웃음> 왜난 재밌는 거지 나이를 <웃음> <덤구멍>! <웃음> <웃음> 나이를 동구멍으로 먹었나 이럴 수가 울트라 하드 스틸 저거다 만들었네 그럼 이제 삥뜨는 일만 남은 건가? 오마이 당장 나한테 가져올 수 있도록 아니 갑자기 왜 철을 뜯으려 그래 조사병단 아니 직접 해 그래 야마거나 원래 중요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아. 않는 것이다 당신 안 중요한 게네그 귀칼에서도 보면 도공 마을있잖아 우리도 칼을 만들어주는 도공 조사병단을 만들자 <웃음> 왜두 개를 섞어 휴전이 요즘 유행이래 아니 너 같은 지도부 때문에 지난번에 귀멸의 칼날이, 괴멸의 칼날이 되었다고. <웃음> <웃음> 괴멸했다고. 저기 워르 로제가 지어지고 있다고. 우와! 오오 와 어, 워르 로제! 조사병단! 근데 이거 지을 때맨 위는 무조건 조약돌로 마무리해야 됩니다. 이거 흙이나 모래 위에서 거인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마을 바닥은 싹다 조약돌로 바꿔야 됩니다. 지식의 책. 칼날이랑 아 가죽 네개 들어와 있네. 이거랑 이렇게 하면은 가스 트리거. 그 다음에 요거랑 이렇게 이렇게였나? 이거 아니었나? 아 오케이 하나? 와우. 어때? 이거야. 와우. 슉슉. 이거 됐고 이제 기어 만들면 되겠다 어? 나내건 만들어줘 나도 만들어줘 잘 키웠어? 어나잘 아, 키웠어 아나책책 만들어줘 왜 해주어지 갑자기? 해줘 <웃음> 아니 나 음식 구하고 있으니까 <웃음> 나똥 나 싸고 있... 왔으니까 아이씨 아 책은 여기 있어 이거 나다 봤어 이거 써아 그래? 여기서 그림 뽑아서 쓰면 됨 우리 지금 바깥에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? <웃음> 이렇게 해야 하나 어 그리고 비상시에 대피소도 마련해놨네 오 진짜? 지하 벙커 우와 응 음, 잘했다 역시 우리 조사병단들 가철실? 철철. 철철 철철 오케이 만들었다 이렇게 조합을 또 따로 해서 그리고 이렇게 들고 근데 철이 더 필요해 철캐어 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사병단 철을 캐도록 합니다 빗소리 어딨어 빗소리 나 철캐러 왔어 철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 그래? 그럼 연비 나 연어 잡고 있어 어? 그러면 너는 지금 입체기동 있어? 당연하지 이번에 새로 장군했다고 <웃음> 그러면, 비소리나연비꺼 하나, 만들었고 이제, 하나만 더 만들면 된다. 오케이, 오케이. 나 그럼 집으로 갈게. 어? 오케이. 아. h 이아아 이게 조금 짧아졌다는 느낌? 지난번보다? kim, 어? 아아 알았다, 알았다. 땅에다 해도 되긴 되는 거 같은데 지난번보다 좀 짧아진 느낌이야 사정거리가. 와, 야, 쟤 진짜 오는 거야? 끌린 거야? 연비야, 일로 와. 내 쪽으로, 뒤로. 응? 뒤쪽으로 와, 뒤쪽으로. 와! 아악! 어, 야, 야, 끌렸다. 연비야, 이거 벽 넘어. 벽 뚫어, 벽 뚫어. 연비야, 벽 뚫어서 나와, 벽 밖으로. 아니면 굴로 들어가던가. 첫번 더. 야 저거 꿍 하는걸로 지금 우리 몸이 뜬거야? 어. 대박 야 어. 거인 갔대 거인 갔대 거인 어. 갔대 이거 봄처럼 지붕을 만들자 그래야 돼 예, 빗소리 여기 일단 칼 하나 연비도 여기 칼 그리고 연비건 이것도 먼저 줄게 이거. 그거 왼손들기 하고 그 다음에 칼 오른손들기 그리고 케빈님 여기, 여기. 어? 가자 소리 방금 살짝 들린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까지인가? 거인? 왜? 거인 컵까지 왔어. 아씨 거인이다 비살아뒤에 <웃음> 우와, 저 <웃음> <쟤> 점프한다. 나는 <웃음> 입체기동장치. 이 입체기동장치. 그러면 철 줘야 돼 철. 철몇개몇개몇개몇개몇 개, 몇 개, 몇 개, 몇 개, 몇 개. 잠깐만 이거 내가 사냥 해볼까? 어 죽였다. <웃음> 어 잡았다. 우와 투데이 솔져 투데 빠빠빠빠빠. 세마네. 세마네. 긴좀 접근 중이래. 이거 봐야 돼. 된... 으. 어눈마주 쳤다. 제가 <웃음> 만눈마주 어? 쳤는데? 바로 밖에 있는데? 어. 하. 가자. 보여 줘. 캐바이 병장 보여 줘. 하아. 못했어못 했어. 하하. 아! 어디를 쳐야 되는 거야? 나이사 아, 솔저 비솔. 야 근데, 근데 거인들 다 무섭지 않아? 타이밍 어떻게 재는 거야? 대박이네. 어. 딱 어. 올라가. 어. 딱 머리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와서 딱 치면 돼. 아 그거야. 야 바로 옆에 나오는데? 야 근데 비솔이랑 투디만 지금 솔저 타이틀을 얻게 됐어. 음, 나도 해볼까? 어떻게 뛰어? 죽였다! 어? 뭐야? 오, 나, 내가 2D가... 아니야? 2D가 왜? 2D 지금. 2D야 2D 아, <웃음> 내가 죽인 줄 알았네 2D 뭐야? 거의 투바이병장급인데 지금? <웃음> 내 심장을 <웃음> 구축시 때려 심장을? 심장을 구축하면 안되는데 바, <웃음> 바치 <웃음> 어, 구축시 때려로 기행종이다 기행종 아아 <웃음> <빈사! 웃음> 이거 내 경험상은 거인한테 잡혀서 먹히기 직전에도 칼막 휘두르면은 탈출되기도 한다. 맞아 맞아. 어나 근데 먹힌 게 아니라 발로 차였어. <웃음> 어. <웃음> 음... <까비>? 죽였다. <웃음> <오호>! <웃음> 하나 더. 좋았다. 바로 두 개. 와, 이 맛이구만. 이 거인 구축의 손맛. 캬. 저러다가 죽어. 하지만 한번 거인 구축의 손맛을 느껴버리면 그때부터 멈출 수 없다고. 맞아. <웃음> 그때부터는 살륙의 시간이다. <웃음> 아, 죽여 버려. 어. 그... 미을 있는 사람 없지? 거인나왔다 어디? 어디? 어디? 번개 소리가 들렸다고. 아니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? 어. 집에 이제 먹을 걸 많이 해놓고 그래야지. 거인 고기 거인은 먹어. 거인은 내 것. 아! 나 낙뎀! 나 낙뎀 비상 비상 초비상. 이럴 줄 알았다 내가. 아니 투바이 병장. 왜 부르지? 자는 정말 대단하군 솔저 투바이. 나 솔저 투바이. <웃음> 이럴 수가. 바지도 안 입고 아니 이게 바지 입은 거야 <웃음> 원래 이 바지야 바지도 안 입고 빤스 바람으로 어 이거 뭐야 그 무슨 바지니 아, 이거 뭐야 이거, 이거 뭐 조사병장 맞나 이거 바지도 제대로 안 입고 응? 아 이게 상정할 그 가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<웃음> 근데 리바이 병장이라기엔 말투가 너무 싼마인데 <웃음> 다른 바이 병장. 저... <웃음> 산바이 병장인데 산바이 병장. 아 근데 바지 정도는 그 갖춰봐야 되는 거 아닌가? 다이아로 갖춰. 입었거 잔스. 그건 다이아. 다이아 가보시 잔스. <웃음> 이거 이렇게 신발이랑 바지는 이거 철이랑 가죽으로 된단 말임. 아 그래? 빨리 가서 하셈. 그 방어도도 좋아? 그건 모름. 간지. 낭만 잔스. 어? 오. 근데 지난번이랑 다른 게 지금 칼날이 일회용이 아니네. 어 조금 쓰면은 없어져. 아 그래? 오. 그때도 뭐이회영이가 됐던 거 같은데? 나도 두번 잡았는데 안 없어지고 한세 번은 잡아야 없어지나? 응 음, 그런 거 같아. 아. 어. 어한 마리 더 나왔어. 쟤도 잡아도. 칼날이 없어. 칼날이다가. 그렇다면, 그렇다면 내가. 어 나도 나도 한번 해본다. 얘들아 조금만 여기서 기다려. 그렇다면 내가. 어 빗소리 먹혔다 내 앞에서. 아 빗소리. <웃음> 역시 비빠이 녀석. <웃음> 욕심을 내더니 아! 먹혔구만. 아! 아! 아! 연비도? 있다. 어, 연비가 잡았다. 어, 내가 잡았어. 솔저 연비. 아, 근데 웃긴 게 이거 죽고 나면은 지금 일반 사람들은 하드코어니까 바로 죽어 버리지만 빗소리는 아예 그냥 0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. 네, 네. 어, 나왔 다. 저쪽이다. 어, 잠깐 있어, 얘들아. 오우씨 나 먹히나? 허 <웃음> 어? 어깻물무 깻잇무했네 됐 내가 죽였어 얘들아 와야 연비도 3킬이야 야 내가 연비한테 밀려! 아니 어디서 그렇게 거인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야? 나? 뭐... 음식을 구하려고 이 닭을 잡아오면은 흐흐 어? <웃음> 두디 초기와요 이렇게 되는거지? 나이스. 어, 안 돼. 쨰! 야, 목조대다가 검질러 넣어서 살았어. 살아왔어? 어. 깨끼 르빈 아니, 켈빈단장. 안 돼. 어, 아, 근데... 먹지 마. 살았어? 살았어? 살았어? 아 살았어? 오케이. 와, 야, 먹힐 뻔한 거 살렸어 방금. 조사병단을 구하고 돌아온 나, 개게르빈. 아.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놀라댕긴 거 같은데 얘 죽이면서. 에이 그래도 다섯 개라는. 어? 어떻게 아, <웃음> 방금 뭐 폭탄 터지지 않았어요? 방금 엔딩 완벽. <웃음> 내 뒤에서 비행종이 뛰었나봐. <웃음> 내 오킬의 기록이 그냥 사라졌어.